아 오늘 내가 아파트로 처음 이사오는 날 그래도 집들이 하기로 했다 내 친구들이 많이 와주겠지 짱다 안녕 안녕 연애가 반갑다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너무 음, 고마워 그래그래 그래. 나 아파트로 이사왔잖아 오우 집이 너무 있네. 좋다 야 이렇게까지 이쁜 지 정말 좋아 응? 오늘 집들이 기념으로 내가 요리를 해줄거 하는데 모두 자리에 앉아주겠어? 여맨이 요리를 믿어도 되려나 모르겠네? 맛있는 거해줄 거지? 그래서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어. 바로바로 바로 김밥이란다. 아무 조촐한 거 아니니? 너무 아니, 간단한 거 아니야? 아니야? 김밥 다 좋은데 혹시 그 안에 오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에이 아, 설마 오이가 들어갔겠어? 오이까지 들어가는 거 진짜 선넘는 거야, 여맨 알지? 알았어, 나도 오이 싫어하거든. 그래서 응. 오이는 빼고! 만들어주도록 할게 응 음, 무조건 그래, 빼 그래 그래 오이는 완전 쓰레기같은 음식이야 냄새만 맡아도 바로 음, 구역질이 음, 올라온다니까 맞아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날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네 그거 알아? 마, 어? 오이의 주된 영양소는 비타민C인데 근데 오이에는 또 비타민C를 파괴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 그래서 <웃음> 오이를 먹는 사람은 멍청이라는 소리가 있어 멍청이 어? 멍청이 음. 어쨌든 내가 오이 빼고 김밥 만들어줄게 음. 아, 나는 참치김밥으로 부탁해 자 김밥을 만들어볼까? 김밥 김밥 김밥 어 그런데 햄이 없네? 아... 음... 햄이 없잖아? 음... 어 오이 오이, 난 내가 이 냄새 나는 쓰레기통에서, 썩어 멈들어질 때까지 날가뒀어날 지독한 오이 양마로 만든 값을 지독해 응. 주겠다. 아, 애들아, 오이 이 나타났어. 안돼, 아, 아 네. <읍> <땀이 씨>.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1년 전에 음... 김밥을 싸야 하는데 오이는 안넣는게 낫겠지? 그래 1년 전에 스냅크텅에 오이를 버렸는데 깜빡하고 1년 동안 안 치웠는데 그래서 저 오이가 저렇게 화가 난거 같은데? 어떻게 2년 동안 안버리 그러면 이건 그... 다너 때문이네? 그러면 네. 네가 책임져 아, 무래도 우리 집 아파트 밖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거든? 어. 거다가좀 버려줘야 될것 같아. 쟤를 어떻게 무슨 소름? 아. 일단 나가 봐야지. 오이니까 칼로 썰다 보면 썰리겠지. 어? 어? 어? 여기서 씨. 오이 하는 사람? 일단아 어, 아! 아, 아! 아! 거기 지 저도저 저는 오래전부터 오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거기서 오이를 정말 좋아한다는? <웃음> 오이 중에 뭘 좋아? <웃음> <어이? 웃음> 아, 오이? 오이 오이 아 오이 괴물이다 냄새나! 오이 냄새가 너무 지독해. 오이 중에 뭘 좋아하는지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짜장면 위에는 오이가 올라가 있지. 그걸 좋아하는 법그 짜장면 위에 오이. 그냥 위에 얹혀 놓은 풀떼기일 뿐이야. 설마 음식, 빼고 먹는단 말이야? 음식이 있어 보이려고 그냥 올려놓은 것뿐이라고. 에라이 거기서라! 오이는 절대 안 먹. 어 <웃음> 잡고, 저... 뭐... 이거 이렇게... 아... 무슨 아... 소리야? 뭐지? 치어 명치, 잡고.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아이 뭐야? 어... 피오 <웃음> 레버다 레버 레버가 있습니다. <웃음> 거기서! 아와. <웃음> <나와. 웃음> <웃음> 어! 야, 러분 이거 인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야냄새이어어이이어어이어이어이이 아니지... 용해만... 얼마나 많은 오리를 버린 거야. 어... 아! 아! 이는또 뭐야... 내가... 저 오이는 뭐냐면...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이 비타민... 이 비타민... 이 비타민... 이비이비타이 비타민... 이 오이? 내가 전에 여자친구비 김밥을 비타민... 이 비타민... 이 비타민... 이 비타민... 이 비타민... 이 비타민... 이비타이비 터졌다 거기서! 아! 에이, 반가워, 여나아나이 어, 어, 야, 너 민트 초코 좋아하냐? 아, 나 민초 개 싫어해. 뭔 소리야. 이네 얼굴이 민트 초코인데? 넌 자체가 민초인데? <웃음> 나 내가 아, 제일 싫어하는 게 오이랑 민트 초코야.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해! 비타민C 먹자! 비타민C! 얘다 네가 민트 초코 비아에서 죽은 거야. 왜날 먹지 않았지? 그렇게 맘 없으니까. 날먹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웃음> 김밥에 어 만약에 있잖아, 처, 철을 넣었다고 치고 오이가 넣었다고 치면은 나는 철을 먹을 거야. 오이를 빼. 진짜 시기. 넌 비타민 C 먹어야겠다. 비타민C 없잖아! 너 비타민C가 있지만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멍청이인 거야 너는 알겠어? 맞난 비타민이 싫어! <웃음> 넌 뭐야? 안돼 안돼! 넌못 먹어! 이래서 난 오이가 싫어 오이 녀석들은 잔인해요 난난 아, 뭐... 너밖에 안고야 이... 아지랄내 <웃음> 손에 든건 보여? 넌 잡히면 안방이야 아, 넌 너무 살셨어 3층으로 가는 레버를 찾아야 돼 아 줄게. 위험하댔어. 음. 신속십초. 어. 뭐야? 날 버렸던 너잖아. 이 냄새가 진동하는구만. 거기서 뭐해? 아아! 오이 들어간다. 발염치한 오이 같은. 발염치한 오이 같은 녀석. 오이 들어간다. 으아, 난 오이가 정말 싫어. 오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너 진짜 안 되겠다. 아왜또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왜또나아 너 어떻게 나았냐고요요로가 열어줬다 상자 상자 아유. 아. 젠장 젠장 젠장 1층으로 가는 레버가 필요한데 여기엔 없나? 찾았어? 찾았다고? 거기 있어? 어? 아니 없어 음.. 레버가 없어 레버가 어딘가 있을텐데요 일층으로 가는 레버를 찾아야 돼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차 d e 다가가 오~~오오오! 야 오이가 야 거기서라!!!! 아아너 오이 많이 먹었구나 너한테 오이 입냄새 맡아보자 하 해봐 야 오이 냄새 <목소리> 하지만 오이가 억지로 나한테 오이를.. 지금 1층까지 뚫었어. 1층까지 순식간에 가자. 나는 그 밑으로 못가. 한 오이가 나한테만 집착증을 보이거든. 조심 해서 가라고. 쉬프트 누르면서 가라고. 아 아! 오이다! 거기서! 아! 입에 오이 들어간다! 오이! 여기다! 아! 아! 아! 아! 너라도 아! 사라! 여기다! 너라도 사라! 하 오이 오이 뭔가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오이 여기 정신분하고 어이, 오이 오이를 좋아해라 오이를 좋아해져라 오이가 좋아져야 된다 오이 나여기이 오이 깨깨! 오이 오이 오이 오이 난어 보이단 말이야 오이 어이어이 오이 어이어이 오이 근처에서 냄새가 나 오이 어이어이3달야겠다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기 오이를 싫어하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기 사나야 오이 오이! 비타민, 비타민 씨 먹을 시간이야? 비타민 씨 먹어야지! 어디가!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아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죽어! 야! 응? 나 입에서 오이 냄새가 나! 으아 가까이 오지 마여매난 입에서 오이 냄새 나! 아, 내 오이를 먹고 말았어. 여나 밑에 뭐가 올라오려는거 같아. 청수버가 대길 타고 있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니 이 혼자 어딜 도망가시나? 오이냄새 좀 맡아봐라. 아이, 아이, 일부러 아 통유를 버리다니. 일찍 일찍 일찍 일찍 일 가야 돼 니가 더 괴물이야! <웃음> 우리 오이는 친구는 팔지 않아! <웃음> 거기 서라고 했다? <웃음> 오이 <오해> 형 <웃음> 시간인데 어딜 도망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요즘 채소 부족이던데? 식이섬유 채워야지? <웃음> <웃음> 거기 서! 식이섬유 채워야지 아아악! 네, 아아 왔는가 신임? <웃음> 안녕하세요? 자 자네도 오이를 꽤나 많이 먹은 것 같구만 자 셀카봉으로 한장 착각 치즈 오이를 많이 먹은 친구들 셀카 오이배가 찼어 어. 아. 아무래도 자네가 만들어준 김밥은 거사 못 마. 얼얼얼얼그 멀로 와. 얼만 아니었으면 받아라 오이의 상처. 어이. <웃음> 오이 <웃음>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저건 음... 전설로만 내려져 오던 오이의 호흡. 오이. 받아라 오이 향 풍기기. 어이. 어이. <웃음> 아, 냄새가 지독해. 얼얼얼얼얼 얼. 얼로 이행시를 해서 재밌으면 내버려 주겠다. 웃기지 어이. 마라. 라 나이스. 나이스가 어딜. 아니네? 거기서! 오야. 아 난한 놈만 본다? 네가나 버렸으니까 나한 놈만 본다? 너 오이 변식 안하도록 내가 매일같이 먹여줄게 난한 놈만 보니까 알았어? 너 나오면 또 먹여줄거야 어잇 한 입만 해봐라 어 어잇 한만 먹어봐라 어한 입만 먹어 만만 먹어봐라 어아 오케이 고추장 고추장 이, 이 고추장 이 이거, 이거 고추장이거든요 이거 오케이 어어들어와봐 들어와봐 음? 어이 어잇 어잇 오오 이가 부르지, 지 야, 야, 야 니가, <야>, 나, 어? 너, 나, 나, 아 나,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오이 나, 나, 나, 나, 나, 나, 다 오이피클 맛깔게 <웃음> 오이. <웃음> 오이. 아 오이. <웃음> 오이 오이 오이 아아아아아 오이오이 오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오오아아아 내리지도 못하죠 멈춰멈춰멈춰멈춰 <웃음> 오이 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이 제일 오이 음 필살 필살 피리검 거기서 넌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 너 포기 안한다 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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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들어와! 어, 어, 어, 어, 어, 저건 오이, 좀 기출변형인데? 어, 어, 어, 어? 이젠 방송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아, 야, 야! 아, 씨! 아니, 저건. 저건 좀 그래. <웃음> <웃음> 어디까지 변신하는 거야? <웃음> 너 여기 있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한 놈만 본다! 나냐? 너 봐. <웃음> 잘안부서지지부각도만젠간 안 부서져. <웃음> 이 자식! <웃음> o i o i o i o i 어이? 에이, 마무구나 나봐라. 어이, 오! 오! 오! 어이, 어이, 어이. 이 어이, 어 어이, 이 어이, 이 어이, 어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어이, 어이, 어이, 오! 이 어이, 이어이어어어 멍청하기 <웃음> 새콤달콤해지자 안돼 우리 새콤달콤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일단 올라가서 가둬놓고요 일단 지하로 가는 길을 가둬놓고 올라가서 구해주러 와야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미어어있어 미오는? 아, 어, 위층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래방에다가다 가둬놨거든? 그래서 위층에다 구하러 가면 될것 같아. 아, 구하고 올게요. 아, 구하고 와. 내가 가둬놨어. 아, 내가 가둬놨기 때문에. 아, 야그르지 내가 문을 닫아놔서 니네 오질 못해, 일로. <웃음> 뭐야, 그건? 불러 춤추는 템에문 한번 열어봐 가만 있어 문 열고 아 어? 아 뭐야? 아 어! 야! 아까 그 빨간색이 널 끌어갔어! 방금 내 입에 빨간색 오이가 막! 어? 아무것도 아니! 야 어어! 어어! 그럴땐 역주행이지 어? 뭐야? 어뭐야어 끌려왔어 어오구 어? 어? 어? 어? 오구 어? 어? 어? 내려와. 내려와서 운동. <웃음> 응? 여기서 웃줌소리 <오줌> 들렸는데? <웃음> 어이 y 이 안되겠다 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 오이 오이 y 오? oye, 오이? e oye, oye, oye, 들어가면 모를 줄 알아? 모른줄 아! 알아! 아! 야, 이 자식아, 나 오이 그만 먹을래. 나 오이의 비기인 오이썰기에 계속 죽고 있어. 이거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아유 안 해. 어 이거 올라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나무가 해어밖에 안 돼. 어떻게 그런닭 그래, 같은 건 들거든. 혹시 달리 있어? 달리 내가 구하러 어! 왔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민초머리. 어 민초 머리. 아? 애들아 나 지하인데. 지하가 갇혀 있거야 <웃음> <웃음> 거기 다철 있긴 한데 문안 열어 놓게 됐는데. 지하인 거야. 파란 치하고그강보전 오이 녀석들. 도 여기 옆에 고 있겠지. 안 그래? 오이 녀사. 아, 저 검은 <웃음> 저 검은. 내 위해서 차어 아니, 나 없는데? 근데 저 오이가 한 명이 빨간색으로 끌어당기고 서 그래파거든. 문도 통과된다? 에이 멍청한 녀석 멍청이지? 애 멍청이지? 애 멍청이지? 뭐야? 이렇게 오이 소박이가 있어! 왜줘 애들아! <웃음> <웃음> <웃음> 왜줘 애들아 열어줘! <웃음> 내어지직직여 오이 소박이가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웃음> 좋은 있냐? 거 먹여줄게. 야야야 야, 야. 애들아, 근데 요새는이 지하에 있어. 문을 열어놓고 따돌리자. 어 좋은 생각이야. 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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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덤벼 덤벼. 오이 녀석. 덤벼! 오, 덤벼 덤벼! 오, 오, 덤벼. 오, 오, 니가 오, 크게 싸워야... 음. 아. 지지칠까아노루노루도 죽을 것 같은데? 엔더지주 있어? 그러나, 저 녀석들이 나를 오이소박이로 만들었어 <웃음> 너가 지하문을 잠근 덕분에 나 거기서 오이소박이가 내버렸잖아 아아 끔찍해 엔더수주 있는 사람? <웃음> 어? <웃음> 어? 나, 있어, <웃음>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오야 있어! 엔더지주 다 있었었어! 나가 나가 이번에 탈출하자 지하로 가자 지하문 탈출하자 근데 발을 를못 찾았어 지하에 있을 거야, 레버가. <웃음> 지하에 전염 속도를 안 뺏겨줘. 그러니까 내면이 쑥 들어가자, 그냥. 아, 좋은 생각이야. 낚시 때는 요를 나... 위에 있어, 우리를 살려주도록 해. 나 신속 있어, 괜찮아. 나엔더진도 있어서 죽어도 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좋은 생각. 신속 빨고 도대체 받아. 닫아놨냐! <웃음> <오>. <웃음> 어, <저 마이크가 웃음> 야... 이거 큰일인걸? <웃음> <웃음> 오이들이. 버티고 있는데? 투명이, 투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투명이? 투명? 오, 그걸 있어? 말하는 거야? 멀미 앤 포션! 아아! 어... 신경도 먹어, 신경도. 아피안 보여, 옆에나. 어디도막 세상이 빙빙 돌아. 아 오이를 먹은 것 같아. 혹시 디들아, 투명, 투명 있어? 네들아, 저 녀석들. 아니, 나 없어. 투명만 있으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이? 오이, 오이, 다 뒤져본 거 맞나? 저 오이네?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기다려 비타민C가 입안으로 들어가는 상쾌함을 느끼게 해줄 테니이 여빈아! 너 꽤나 맛있지 않았어? 우리 맛있었잖아! 어? 어? 따돌리줄알 아, 피다오오오 <that incident> 좋았다! 어� 오! 오 좋았다! 흑해 <that incident> 어? 어? 소리가 들리는데? 뭐해? 여베라? 맛있지? 아 이봐 무슨 맛이야?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난내 맛을 못 느끼니까 나 궁금해 내가 무슨 맛인지 어때 설명해줘 맛있어? 오케이 따돌렸다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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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래, 미래, 미래. Oh, i i minute. I'm in a minute. I'm 어? 어? 어? 어? 어? 일로와 댕대 일로와봐 어? 한 번에 어? 7초 안에 가자 7초거든? 어? 우리 이놈 모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일단 옆에, 올라가서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가 일로와봐 나가자 이제 나가자 가자 일로와, 진짜 일로와. 가자 쟤 진짜야 나 이러다가 오이가 돼버려 가자 가자 나 희생했지만 멋진 희생이었어. 너 끌려갈 수도 있어. 어, 어슈바 어? 아! 슈발아! 리빨간색이 저거 끌리면 안 돼. 어? 어? 어? 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밀어 넣으면 됩니다.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어, 상자 상자. 어어어어어어이 어, 어, 어. 녀석아! 꼴좋다 <웃음> <웃음> 오이 녀석들. 아 드디어, 아 오이 녀석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너또 오이잖아? 이, 오이 녀석아! 너 너는 민들 쫓고, 그러고. 나 혼자 죽을 수순 없지. 따라와라. <웃음> 저런 그냥 바보 아니야? <웃음> 저런 거에 누가 아야. 아, <웃음> 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어... 오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출 성공. 나 이거 오이 순박국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